콤바인 전복은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9-29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5년경 교통상해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사고 당일 망인은 콤바인의 컨테이너에 가득 찬 별을 운반용 트럭에 옮기기 위하여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운전 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논바다에서 전도되었습니다. 우연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사망이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 목격자 B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첫 번째 논의 벼베기가 끝나고 컨테이너의 벼를 트럭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작업해야 할 다른 논들이 남아 있으므로 그 논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라 진술하였습니다. 사고 콤바인은 타이어식이 아닌 궤도식 차량으로서 경기나 트랙터 등이 작업기계 이외에 운송용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것과 달리, 콤바인은 주로 벼베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.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된다고 함은 단순히 절단 및 탈곡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쌓인 별을 비우는 일련의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, 이 사건의 경우, 콤바인이 첫 번째 논에서 벼의 절단 및 탈곡 과정을 끝내고 논 밖으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작업기계로서의 사용이 종료되었다고 할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사건 콤바인은 작업기계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